가방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좌우측에 부치용 파우치가 위치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파우치에 다른 별개의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망사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단 주머니 위에 장갑이라 기타, 필요한 소도구를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며 주 주머니를 개방했을 경우 별도의 격실이 나누어지게끔 지퍼와 벨크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퍼를 안쪽에서부터 분양 후 벨크로를 벌리게 되면 안쪽 깊숙한 공간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 별도의 작은 파우치와 주주머니 앞쪽에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지갑이나 키박스 또는 기타 소도구들을 넣을 수 있게끔 제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키징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의 순서는 일반 아마추어 레이싱을 즐기는 아마추어 레이싱 선수용 그리고 성인 1인용 그리고 4인 가정용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마추어 선수